아파트 50% 하락, 60% 하락, 70% 하락. 미분양 아파트 30% 세일, 40% 세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데자뷰라고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데자뷰를 찾아보면 예전에 어떤 기억들이 현재 일어나는 기억들과 비슷하게 꿈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데자뷰로 합니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부동산 얘기 안 하고 데자뷰 얘기를 하느냐. 제가 2007년, 8년도, 9년도를 쭉 적혀 봤는데 그때 그 시절에 지금의 어떤 동일하고 비슷하고 좋지 못한 그런 느낌들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만드는 난이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련돼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제가 할때뭐 제가 하는 내용들을 누가 볼까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이 정도야 기본은 다 하는 건데 이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뭐 이런 영상을 올리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다른 유튜브를 뒤져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별거 아닌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외로 제가 아는 그만큼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넘들은 영상을 억수로 예쁘게 잘 만들고 퀄리티 있게 설명을 잘 하는데 마이크 앞에 얘기를 하고 싶어도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에서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십 번 영상을 편집하고 편집하고 나중에는 귀찮아서 에레 모르겠다. 영상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디자인이 뭐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로드맵 하나 펴놓고 어플 하나 펴놓고 얘기한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았죠. 대부분 새벽시간이나 저녁 이후에 제가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고 지금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경기 악화와 부동산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주식까지도 마찬가지 옛날에 참 자살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급해서 아파트를 처분해야 될 분들과 급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분들, 재개발로 상담을 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귀해라고 생각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년 조금 넘는 시기에 많은 구독자가 늘었고, 그리고 저를 나름대로 존중해주거나 부동산의 공부가 스킬TV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뭐 저야 별거 아닌 내용을 항상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올려드리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분 좋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의 다양한 전화를 받고 안타까운 연민도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보고 지인들에게 많은 것을 또 물어보고 알게 된 것들도 많죠. 특히나 재개발 때문에 워낙 많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대구 구석구석에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동향이라든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많이 알게 된 사실도 많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변에 다양하게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할 말은 다 해도 정도를 지키고 아직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내년 되면 더욱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머리가 나빠서 메모하는 습관이 있고 녹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유튜브라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면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는데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구입이나 재개발 마찬가지 많은 전화를 주셨지만은 제가 통화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을 해놓고는 일을 걸어치고 나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면 아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참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히 저하고 통화를 하고 그렇게 내용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행동하고 잘못되고 나서 다시 물어봅니다. 저는 적어도 머리가 나빠서 저보다 더 똑똑하다는 분들한테 다양하게 물어보고 다양한 견해를 듣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것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단체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눈치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어린 나이에 기숙사 생활과 군생활을 장기간 하다보면 어쩔 수 없게 눈치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 어떤 내용들을 올리면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전화가 와서 이래이래 하라는 게 맞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급하게 전화를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낮이나 밤이나 전화를 해놓고는 뭐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뭐 어떻게 됐는지 뭐 내용도 없고 뭐 자기 급한대로 밤낮 전화를 하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대부분 자기 생각뿐이 하지 않는 이기적인 스타일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전화를 받아줬던 게 배가 아프거나 짜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말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혹여나 잘못된 정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도 해봅니다. 그래서 뉴스나 기사를 더욱더 꼼꼼히 확인해보고 그 기사와 뉴스와 데이터 그리고 어플 모든 자료를 확인해보면서 한번 해보면서 대부분 영상을 올리는데요. 물론 와자먹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체크를 한다고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대부분 영상을 올리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나 뭐든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안타까운 전화를 받고 뭐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나름대로 그 안타까움에 위기를 기회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고용이 되고 월급이 올라갈 거 아니냐. 노가다를 해도 노가다 하는 소장이 있어야 그 밑에 잡부들도 있을 거 아니냐. 잡부들이 똑똑해지면 다 너도 나도 건축하는 대가리가 하려고 하다보면 그 밑에 일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은 돈을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부동산 투자의 한 일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뭔개떡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방의 전화를 제가 다 받다 보니까 눈물을 먹었고 급하게 처분을 하고 매덕식 손해를 보면서 부동산 처분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부동산을 구입해서 또 돈을 버는 분들이 있죠. 근런데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지해서 똑똑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시기와 상황을 고려 못해서 손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자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판단을 잘해야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죠. 제가 영상을 어제 올려드렸는 것도 유명 강사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뭐 카페나 밴드, 단톡을 통해서 아파트 투기, 뭐 투자를 했던 분들 얘기를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전 어릴 때 다단계를 했던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고 이래 올려보면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너도 나도 정확한 정보는 없으면서 아그 사람 말이 맞더라 그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줬더라 그런 말에 그냥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돈 욕심이 없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돈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확인할 걸 확인을 못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 할인 분양에 대해서 올려드렸고, 현재 진행 중이고, 저도 엄청나게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하, 뭐, 전화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내가 그 10명 안에 포함이 되는가요? 제가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가요? 제가 뒤늦게 회원가입을 했는데, 혹여나, 제가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됩니까? 대부분 개인적인, 이기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뿐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진행되는 미분양 할인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상황을 물어보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저렴하게 그냥 아파트 하나만 구입하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주변의 것을 확인하거나 물어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욕심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 할인 아파트의 정보를 듣고 많은 지인의, 지인들만 의지인 구성해서 돈벌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에 얼마나 안전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지 얼마나 안전장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생각지도 못했는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를 할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제가 머리가 이상한 건지는 몰라도 정말 많은 통화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자기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 이익만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볼수 있고 서로 컨설팅으로 해서 수수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빠져나오면 끝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배터 부동산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는 항상 책임과 결과가 함께 가야 되고 부동산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문서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20대의 부동산을 하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 할인까지 진행할 수 있는 캐파를 캐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서류죠. 얼마나 서류를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확실한 서류로 손해보지는 않을지 모든 것을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힘들게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뭐 이래서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건 기본이죠. 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저기 때문입니다. 본인 입으로 맨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요행이나 공짜는 바라지 않습니다. 뭐 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을 얘기들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개떡같은 소리냐 뭐 이해가 전혀 안된다 부동산에 정보나 좀 올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면은 그 다음날 조회수가 모든 것을 확인해 주겠죠. 하지만 단체생활이나 기숙사 생활 그리고 군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리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은 몇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몇안 돼요. 그런데 그몇안 되는 수십 명과만 함께 서로 상부상조만 해도 엄청나게 이익을 서로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거나 지식이 많은 분이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이런 유튜브 따위는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자기 노하우로 대부분 돈을 벌죠. 이런 유튜브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넘 유튜브 별로 크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하느냐, 어떤 퀄리티로 뭐 영상을 편집했느냐, 뭐그 정도만 보는 거죠. 적어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지만, 은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달랑 구매물로 아파트 하나 사는 걸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런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다시 되팔았다가 계속해서 부동산에 어떤 지식을 키울 건지는 본인의 몫입니다마는 항상 숲을 가리키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쓸데없는 전화를 많이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서 뭐 영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요. 나름대로 전화를 받으면서 느낀 바를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셔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돼야 서로 좋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